잘했어. 그래서 이 여리지가 설명이 그래서 잘했어. 아주 잘했 이거 표만 어떻게 채웠는지 설명해 주라. 그 넘어가자. 어. 응. 어 얘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다른 거는 이제 E 이런 식으로 어, 연결돼 있을 건데. 어 그러면은.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얘랑 얘랑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얘가 같이 있으려면 분리가 아직 안 됐어야 되는데 그럼얘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세웠어요 그냥 <웃음> 아 너무 그냥 잘했어 아 진짜 잘한다 뭐? 아 여기 완전 강자네 신은 강자네 아, 어 뿌듯한데 뿌듯뿌듯 아, 약간 외우는 부분만 잘하면 되겠다 <웃음> <그거> 보니까 <웃음> 그 내가 스파르타로 분리하지 <웃음> 깜찍 하게 <쓰게> 하는 거아니든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모담면트모담면트